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게임입니다 작년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게임 판매가 엄청났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콜 오브 듀티 메이든 그리고 닌텐도 등 유명한 게임들의 판매가 더욱 큰 증가를 보였는데요 미국 리서치 그룹 mpd에 따르면 작년 2020년에 가장 많이 팔린 게임 20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위와 2위에는 콜 오브 듀티 콜드 워와 모던 워페어 3위에는 닌텐도 스위치의 동물의 숲뉴 호라이즌 5위에는 어쌔싱 크리드 발할라 6위에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그리고 사이버펑크는 19위에 있습니다 어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닌텐도 게임들과 사이버펑크는 디지털 판매량을 뺀 피지컬 판매량만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장의 총 매출은 56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60조로 2019년과 비교해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콜 오브 듀티는 12년 연속 미국 시장에서 베스트셀러이고 닌텐도가 동물의 숲을 선두로 2020년 게임 시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이버펑크의 cdpr은 사이버펑크가 1300만장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확인했지만 그 기록을 npd그룹과 공유하지 않아서 디지털 판매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위에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의 엄청난 예상 게임인 The Last of Us Part 2는 올해 6위에 올랐고 아브레 스파이더맨과 갓 오브 워에 이어 미국 역사상 소니에서 출시한 세 번째 베스트셀러 게임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미국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 워 스파이더맨 어세신 크리드 바랄라 NBA 2K21 데몬즈 소울이었고 한편 일본에서는 데몬즈 소울 스파이더맨 콜오 듀디 블랙옵스 콜드 워, 라이자의 아틀리에 2 그리고 어세싱 크리드 바랄라의 순서로 많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1위에서 5위 2위의 나머지 게임들도 일본에서는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 갓 폴, 노맨 스카이, 피파 21인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메이든 NFL 21, 피파 21, 싹 보이, 피닉스 라이징, 마치 독 리전으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PS4 게임들의 판매 순위에서도 큰 다른 점을 볼수 있는데요. 일본의 상위 5위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고스트 오브 o 시마 데드바이 데 m 라이트 마인크래프트 위닝 11 2021인 반면, 미주와 캐나다에서는 콜 a l l of Duty b l GTA5, 콜 a l l of Duty Modern Warfare, m 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콜 a l l o 의 인기는 동양에서보다 서양에서 높고, 유비소프트의어 s s 크리드 n c 라는 동서양 구분 없이 스파이더맨, 데몬즈 소울 등과 경쟁하면서 PS5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확실히 NBA와 NFL은 서양에서 인기가 높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판매량으로 동향을 표현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지만 한국의 판매량을 좀 알아봤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런 김에 말해주세요. 이중 여러분의 최애 게임은 무엇인가요? 다음. 오늘 엑스박스에서 웹페이지를 통해 2021년에 엑스박스에서 독점으로 출시될 게임들을 알렸습니다. 엑스박스는 차세대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 X, S를 출시 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은 게임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말 많은 게임이 엑스박스 독점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그중 헤일로 인피니트, 더 미디엄,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스콘, 튜닉, 그리고 야쿠자 시리즈가 눈에 들어옵니다 엑스박스는 콘솔 성능은 좋은데 할게임이 없어 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사용해 보시면 즐겁게 플레이 할만한 게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에 모든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다운로드 해보며 플레이 해보시면 재미있는 게임을 찾아보는 재미 또한 느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게임패스를 사용하는 이유죠 2021년에 출시될 엑스박스 독점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 다음. 닌텐도 스위치의 가장 큰 장점은 게임을 어느 나라 이업에서 구입하든 다 똑같이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과는 다르게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세일하는 지역 이업에 가셔서 게임을 구입하시면 그 게임이 한글을 지원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한글로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거 참고로 플레이스테이션 한글판 게임은 한국 PS에서만 구입 가능하다는 거짱나요 닌텐도 스위치 미주 2숍에서 e 새해맞이 세일을 시작합니다. 한국 2숍도 e 확인해보시고 한국에서 세일 안 하는데 미주에서 세일하는 게임 보시면 미주 2숍에서 e 세일된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이전 세일에서는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이 미주에서는 세일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세일하지 않았었어요. 여기 전체 세일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일은 한국시간 1월 22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휘 오늘 세일 소식이 많네요. 미국 아마존에서 닌텐도 스위치 디지털 버전 다운로드 코드를 세일하고 있습니다. 세일 품목도 다양하고 세일도 최대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디스크가 아니고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코드를 구입하는 것이어서 결제만 가능하시다면 전세계 어디서든지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세일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아, 일본에서 PS5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게임 4위에 오른 코이테크모의 라이자의 아틀리에 2 어둠의 여왕과 비밀의 은신처의 첫 번째 DLC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스크린샷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DLC에는 새로운 연금술 레시피와 새로운 던전이 포함되어 있고 2월 말까지 다른 게스트 게임에서 더 많은 음악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더 많은 의상과 더 많은 레시피 더욱 도전적인 던전이 계속해서 추가된다고 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을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e샵과 아마존 세일 소식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아마존 세일 품목을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추가해 놓을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체크체크체크개 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 <목소리>